호수가 내집 정원처럼 보이는 놀라운 집이 있습니다 테라스 앞에 펼쳐진 푸른 물을 매일 바라보며 사는 그들 그 앞들에선 낚시를 하고 뒷뜰에선 도자기를 빚고 충주호를 품은 전망 좋은 집을 찾아갑니다 I'd rather be. 쪽빛 물결이 넘실대는 이곳은 충주시 동량면 화암리 호수를 품은 이 집이 바로 오늘의 마이 멘션인데요 유해적 리포터를 마중 나온 백구 풍백기와 함께 걷는 길아 출발부터 기대 만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잔한 충주호를 따라 걷다 보면 은 오늘 마이 멘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저와 함께 지금 들어가 보시죠. 호수를 좋아하는 마이 멘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병천 권선희 부부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수인 충주호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생겼습니다. 충주호의 터를 잡은 이 집은 대지 면적 361 제곱미터, 연면적. 96.14제곱미터 규모인데요 거실, 방 2개, 욕실이 있는 2층 집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1층 2층은 오롯이 전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맑은 날에는 저 멀리 세상 끝과 하늘 속까지 비칠 정도고요. 옆집계 단추도 놀러와 눌러앉은 경치랍니다. 제일 불었던 게 앞에 이 전망, 또 충주는 충주 댐이 유명하잖아요.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신 거예요? 남편이랑 드라이브하는 게 어, 취미생활이었고 집 짓기 전에는 주말마다 와서 이제 신랑이랑 같이 캠프하고. 아 저기다 딱 결정을 하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네, 그때 결정하게 됐어요. 아침 전망 뭐 저녁 전망 다 다를 것 같아요. 네, 아침에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 물 올리고 차한잔 마시면서 전망 한번 보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. 사실 좀,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물가 근처면 집안이 좀 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실제로는 어떤가요? 여기 6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땅산 후에 어, 땅을 다 다져놓고 밑에 축대 쌓고 또 계속 밟았거든요. 계속 좀 지켜봤는데 집안 침화되는 현상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게 됐습니다. 꾸준하게 지켜보시고 탄탄하게 집안을 다져서 이렇게 멋있는 집에 또 멋있는 풍경으로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계시는 거네요. 오늘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 구경시켜주실 수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. 구경하러 까요 주인공 부부가 꼼꼼하게 지은 집. 좀더 자세히 볼까요? 테라스에 나가지 않아도 거실에서 누리는 호수 조막. 참 좋죠? 옆면창으로도 운치 있는 경치가 펼쳐집니다. 인테리어 소품은 아내가 직접 만든 그릇. 풍경에 관한 부분은 컨테이너 창고를 놓고 2년 동안 살 정도로 이곳에 푹 빠졌답니다. 물가 근처에 집을 지으셨잖아요. 그러면 좀 습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전혀 습하지 않고요. 그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가습기를 설치를 했거든요. 아, 가습기를 설치하셨어요? 오히려? 나무 집이다 보니까 습기를 빨아들여서 저희가 일부러 가습기를 설치해서 적정 습도량을 맞추고 있어요. 꼭 물가 근처라고 다 습한 건 아니네요. 네, 여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이라 네, 전혀 습한 것 같진 않아요. 비가 많이 오거나,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도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? 집을 지을 때, 물이 이제 흘러나가게끔 수로를 다 공사, 배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불안한 요소들을 다 점검하셔서 집을 지신 거네요? <목소리> 집을 다 짓고 입주한 지 이제 4개월. 신혼 때처럼 두근두근 설렌다는데요. 주인공 부부의 충주호 옆 전원 생활은 어떨까요? 집 지을 동안 살았던 컨테이너 창고는 아내의 작업실이 되는데요.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싶었던 아내는 매일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. 아내의 취미가 예쁜 도자기를 빚는 일이라면 남편의 취미는 뭘까요? 바로 요즘 핫하다는 여가생활, 낚시인데요. 야 이거 모든 이의 완전 로망 아닌가요? 와, 선생님. 저희 아빠가 진짜 낚시 좋아하시거든요. 와, 근데 어떻게 이게집 앞에 1분 거리에서 낚시를. 하세요. 너무 부러워요. 아 저희는 일상이어서 이게 뭐 저녁에 던져 놓고 아침에 또 확인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밤새지 않아도 좋습니다. 와, 일상이라니까. 아, 더 부러워지는데요, 선생님 <웃음> 그럼 보통 여기서 뭐 어떤 종류가 많이 잡혀요? 포인트가 장어 포인트인데. 어, 붕어도 잡히고 쏘가리도 잡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잡혀요. 이게 충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매일같이 낚시를 즐기는 생활. 정말 애정 뿜뿜인데요. 낚시 경력 10년인 남편. 낚싯대를 들여놓고 무심히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드라마틱한 풍경을 바라보느라면 저절로 행복감이 느껴진답니다. 하나저라니 한 시간부 못견디겠 보고 싶은 이제 곧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. 전원주택의 불청객을 퇴치하는 법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는데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대표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이제 권선인 선생님께서 이 충주호 근처에 집을 지으셨거든요. 앞에 다충주가 펼쳐져 있는데. 해충은또 습한 환경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역용 약품을 그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시석 비율에 맞게 잘 시석하여서 하루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은 이틀에 한 번꼴로 집 건물 외벽 주변이나 아니면 잔디밭 그 외에 녹지 녹지 등에 고르게 분사를 잘 해주시면 어 모기나 다른 뭐 깔따구 같은 해충들이 집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요.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사람한테 뭔가 유해한 것들이 없는 그런 약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전혀 유해하지 않은 약제는 없고요. 대신에 방역용 약제 중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제들이 있습니다. 반드시 그 약제를 사용해서 해충 방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 몸에도 직접 닿지 않도록 가축을 음.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... 대피 시켜놨다가 작업이 끝나고 약재가 좀 마른 뒤에 가축을 다시 풀어놓던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대표님. 아, 네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마이메션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<웃음> 해가 지는 충주호. 이런 풍경을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? 도시에서 바쁘고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커피 한잔 마시며 바라보는 풍경에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가 저 멀리 사라집니다. 바로 이 맛에 호주 조망을 둔 집을 짓는 이유가 아닐까요? 선생님 참 오늘이 멋있는 충조의 풍경도 담고 또 집도 너무 구경 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게 아니고 타인한테 방해 안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타인한테 신경 안 쓰고 우리 반려견들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 와 아,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.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 경우도 많은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집에서 얻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작업실도 바로 가까이 있고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행복인 것 같아요. 네, 이두 분이 요이 멋있는 집에서 더욱더 행복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호수가에 집을 지었습니다. 매일 달라지는 풍경이 에너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집을 주인공 부부는 참 좋아합니다. 물가에 집을 짓는 것은 모두의 로망. 준비만 탄탄하다면 적극 추천합니다. 충조를 품은 전망 좋은 집. 마이 메이션.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메이션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